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 플러스 투 시스템 그리고 플러스 시스템을 활용한 간편하게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시스템 설명에 앞서서 플러스 투 시스템 그리고 플러스 시스템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러스 2 시스템 말 그대로 무회전으로 제가 코너를 공략했을 때 제가 수구 출발 포인트에 두 포인트 길게 나오는 것이 플러스 2 시스템이고요. 플러스 시스템은 제가 친 포인트 수에 원쿠션 포인트 수를 더한 계산 값으로 나오는 게 플러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 시스템, 플러스 시스템보다는 플러스 2 시스템이 훨씬 치기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친 포인트에 두 칸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반 팁을 주면 반칸 앞으로, 한 팁을 주면 한칸 앞으로. 자, 투 팁을 주면 두 칸, 쓰 팁을 주면 제가 친 포인트에서 반 포인트죠. 짧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1, 2적구가 4포인트 이상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 안쪽으로는 안 나오겠죠? 그 안쪽으로는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한 계산 값으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오늘 하실 거는 4포인트 뒤에 1, 2적구가 있을 때죠. 자, 첫 번째.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6에서 코너를 향해서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숫자를 1, 2, 3, 4, 5, 6, 7, 8 이렇게 기입을 해놓고요. 수구 출발 포인트입니다. 원쿠션 포인트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가변입니다. 가변 6, 5, 4, 3, 2, 1 이렇게 됩니다. 자, 무회전으로 6에서 6 스피드는 1.5에서 2.5일 사이 미들 팔로 치시면 코너에 떨어집니다. 두 포인트 딱 길게 나오죠? 자, 5에서 이제 5를 치는 거죠? 5에서 5를 치면, 자, 또 코너를 돌아 돌아다녀. 나옵니다. 이렇게 돌아 나오죠? 자, 4에서 4. 4에서 4를 치면 또 코너를 돌아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3에서 3. 3에서 3. 똑같이 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리고. 반칸 앞으로 와 있다? 자, 그러면. 무회전으로 코너를 공략해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올라 가러면 짧게 반칸 앞으로 올라 가러면 반팁을 주시면 되겠죠. 길게 떨어지려고 그러면 여기서 반칸 차이니까 4.5 포인트, 그러니까 5.5 어, 5 포인트네요. 자두 개를 시타를 해볼게요. 5.5 포인트를 향해서 무회전 미들 팔로 하시면. 요렇게 길게 나오고요. 여기서 반팁을 코너에 6에 6을 치면, 반팁을 주시면, 요렇게 짧게 들어옵니다. 반칸 짧게 들어오 거죠. 요거를 응용해서 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한칸 앞에 떨어져 있다. 자, 그러면 한 포인트 차이가 나죠? 그러면, 6에 6을 향해서 완팁을 주시면 됩니다. 당점은 한시당점 그대로 미들 발로 자 이렇게 떨어지고요. 자한 포인트가 길게 나오고 싶다. 그러면 6에서 5포인트를 치면 되는 거죠. 6에서 5를 향해서 미들 발 발로 자 이렇게 하면 한 포인트가 또 길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칸딱 이렇게 또 앞에 당겨져 있다. 그러면 6에서 6을 향해서 투팁을 주시면 되겠죠. 1 0시당점1 0시당점을 주시고 미들팔로자 이렇게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는 다 되겠죠. 투팁. 자 여기가 4니까. 살을 향해서 치시면 됩니다. 10시 단점을 주시고, 미들발로. 자, 계속 쭉쭉 나가는 거죠. 자, 대신에 제 수구가 앞으로, 앞쪽으로 칠 때에는 포인트가 조금씩 앞으로 당겨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6, 5, 4, 3, 2인데, 요 정도 한포인트 정도, 0.1포인트 정도 앞에 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1, 2 6, 9를 나눠 감춰볼게요. 6에서 6을 향해서 10시 당점을 주시고 치시면 되겠죠? 10시 당점을 주시고 6포인트를 향해서 미들 빨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자, 5에 있다. 5에 5를 치면 되겠죠. 열시당점을 주시고 미들발로 자, 이렇게 떨어지고요. 자, 6, 5, 4, 3, 2,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조금 앞에 부분에 치시면 됩니다. 열시당점을 주시고 미들발로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포인트 출발. 2에 2를 보시고 10시 당첨을 주시고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오늘 시타한 내용의 키포인트는 6에서 출발할 때 무회전을 주고 치시면 두칸이 길게 나온다고 어, 설명을 드릴까요? 6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그리고 1, 2, 6, 구가 여기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6에서 치면 6, 코너 5에서 5를 치면 코너 4에서 4를 치면 코너 3, 2, 1다 코너로 왔죠? 자, 대신에 얘가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 있다. 그러면 6에서 1시당쯤을 주시고 1팁을 주시고 치면 한 포인트 길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5에서 초도 마찬가지, 4에 3, 2, 1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에 1조구가 이렇게 땡겨져 있고, 자, 이 포인트에 1, 2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시 당점이라고 했죠 10시 당점을 주시고, 6에서 6을 치면 들어오고, 5에서 5, 4, 3, 2, 1다 똑같습니다. 자, 대신에. 6에서 출발이 아닌 5에서 출발을 하고 1, 2, 6구가 3, 1, 2, 3, 3 포인트 근접해 있다면 자 이렇게 되면 3팁을 주고 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여기서 5 출발이면 여기도 가변이죠. 자 여기가 5가 됩니다. 5, 4, 3, 2,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 3팁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5에서 3팁, 4에서 3팁 3에서 3팁, 2에서 3팁, 1에서 3팁. 아, 혹시 당점이죠. 자, 요까지는 나오는데 요 안으로는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적용은 1, 2족구가 하나, 둘, 셋, 3포인트 안쪽에 있을 때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대로 비교치기 한번 하고요. 비껴치기 그 다음 앞돌리기 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6에서 6 출발이죠. 힘드니까 이 정도 옮겨 놓을게요. 자 그러면 6에서 6 무회전으로 치면 코너로 돌아 나오겠죠. 얇은 두께네요. 미들발로 요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앞돌리기는 대충, 뭐 조금 앞으로 당길게요. 요게 6. 자,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요렇게도 돌아 나오겠죠? 자, 요게 6. 무회전으로 코너를 돌게 하면 되겠죠? 미들발로. 이런 식으로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